이루비 뉴스 긴급 속보입니다 한밤중에 똥이 마려온 개가 있다고 합니다 치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루비 왜? 이루비야 왜? 음. 뭐해줄까? 어? 어? 응? 왜? 여기 음. 나가고 싶어? 루비야. <웃음> 대국 엄마 꼬셨어? 잠깐만 잠깐집군네나 줘. 이루비 씨. 이루비 씨? 어제 왜 갑자기 나가자고 하신 거죠? <웃음> 이루비 씨. 이루비씨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된 일이죠? <목소리> <목소리> 잘자 어제 밤늦게 이루비씨 인터뷰에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루비씨 어제 밤늦게 밖에 나가자는 소동을 일으켰다는데 혹시 그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?